야너 애인 XX 있잖아 그저께 밤에 모르는 애랑 팔짱 끼면서 길 가는 거 봤음 응? 에이 잘못 봤겠지 아니야 진짜야 근처에서 얼굴 봐서 확실해 에이 그러면 걔 동생일 거야 하이 얘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모텔 들어가던데 응? 뭐 모텔? 너가 잘못 본 거겠지? 그치? 진짜 잘못 본거 맞지? 찾아 우선 진정하고 후 일단 심증만 있고 증거는 없으니까 걔 핸드폰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간접적으로 하나씩 해묻는 게 제일 좋겠지 괜찮아 잘할수 있어 화이팅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펴 그래 해보자 이거지 누구는 바람 못 펴서 못 피는 줄 아나 진짜 미안해. 다시는 안 그럴게.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. 하! 오는 거 보니까 마음 약해지네. 짜증나게. 안 돼. 안 바꿔줘.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. 야 일단 너는 나중에 죽여줄게. 너랑 바람난 새끼 연락처래 해라 아주 작살을 내서 개쪽을 줘야겠어 감히 남의 애인을 건드려 빨리 안 내놔! 어쭈! 지금 감싸는 거야 너 먼저 죽여줄까? 그래, 둘이 사이좋게 저승에서 만나면 되겠네 그래,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딱한 번만 특별히 넘어가 줄게 사귈 동안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주지 아주 천천히 말이야 크크크크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과거를 심판하지 않고선 나한테 미래는 없어요 그놈을 불구덩이에 처넣지 않고선 어떤 행복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신 앞에 맹세합니다 아람핀 두세 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.